네, 안녕하세요. 필리밀 김밀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 제가 오랜만에 또립 리뷰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블랙루즈에서 또 신상이 출시가 됐어요. 웨어러블 벨벳 립스틱인데 제가 다섯 가지 모두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여 줄게요. 블랙루즈에서 드디어 따끈하게 오늘 웨어러블 벨벳 립스틱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제가 웨어러블 벨벳 립 제품 출시 전에 제품을 미리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컬러도 전체적으로 예쁘고 이전에 사용했던 벨벳 립 제품과는 다른 제형이라서 영상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총 컬러는 다섯 가지의 벨벳 립스틱으로 출시가 됐고요 컬러들이 가을 무드에 맞는 컬러들로 출시가 됐는데 웜쿨에 상관없이 휘뚜루마뚜루 바를 수 있는 컬러들로 출시를 했어요 특히나 제형의 특징이 있는데 우선 발릴 때 미끄러지듯 슬라이딩감으로 부드럽게 발리고요. 1회 발색했을 때는 맑은 컬러감이 올라오고 레이어링을 하면 할수록 다른 무드로 연출해주는 딥한 컬러들로 발색되는 게 특징이었어요. 더구나 입술에 올렸을 때 벨벳의 그 특유한 살짝 묵직한 벨벳의 느낌이 나는데 이 제품은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모를 정도로 밀리 착이 탁! 느낌이라서 진짜 너무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1호 뮤즈핑크 웜쿨 따지지 않는 데일리한 핑크레드 컬러인데요. 입술에 올리면 얼굴빛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이고요. 정말 뭐 휘뚜루마뚜루 발라도 톤에 상관없이 잘 어울리는 핑크레드 컬러라서 데일리로 바르기 정말 좋은 컬러예요. 컬러를 한번더 이렇게 올려도 그렇게 컬러감이 엄청 쨍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맑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라서 맑은 컬러의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컬러예요. 2호 푸크시아 로지. 로지로지한 핑크 컬러인데 로지한 핑크 컬러에 레드 컬러가 아주 살짝 한 방울 들어간 발색이고요. 톤 다운된 핑크 무드 컬러라서 가을 무드에 맞는 MLB 컬러로 로지한 컬러 성애자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컬러예요. 3호 다포딜 선셋 빈티지함이 묻어나는 브릭 오렌지 컬러예요. 가을가을한 느낌의 빈티지 브릭 오렌지 컬러 감상 그대로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컬러들이 딥하게 올라오지 않고 맑갛게 올라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따뜻한 빈티지함이 무시 느껴지는 감성이라서 이번 가을 핏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색깔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딥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확실히 그렇게 딥한 느낌이 들지 않은 되게 맑으면서 채도가 살짝 높은 그런 컬러감들로 많이 연출이 돼요. 지금도 그냥 손등에 얹었을 때는 되게 딥한 약간 브릭 느낌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입술에 올리니까 살짝 채도가 높은 브릭 컬러를 기본적인 오렌지 컬러의 브릭을 살짝 올려놓은 느낌,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어, 생각보다 되게 딥한 컬러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들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봐서 올려볼게요 컬러감이 그렇게 막 그리고 입술에 올릴 때부터 블러블러한 느낌으로 바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따로 입술에 브러시를 사용을 하거나 따로 막 손으로 블러블러 하지 않아도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 컬러들이 보통 너무 딥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인 것 같아요. 4호 카셀브릭 칠리한 브릭 브라운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요 입술에 또 올려보면 살짝 레드 컬러도 올라와요 가을에 단풍잎을 연상시키는 듯한 컬러 감성이 느껴지는데 너무 딥하지 않아서 약간 힙한 느낌이 들고요 이 컬러도 은근히 가을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입술은 음파음파인데도 불구하고 블러블러한 느낌 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되게 바를 때 편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끝부분만 살짝 정리. 그리고 이게 너무 가볍게 입술에 올라가니까 이게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할 정도로 진짜 가벼워요. 원래 그 벨벳의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벨벳 특유의 그 마지막 마무리감이 거의 없어서 진짜 내가 입술을 바른 건지 안 바른 건지 모를 정도로 진짜 가볍게 착 밀착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레이어링 하거든요. 또 따로 지금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어. 블러블러도 안 했어. 근데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될까요? 이 진짜 컬러들도 너무 딥하지 않아서. 딥한 컬러를 약간 좀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들. 너무 예쁘게 연출돼요. 5호. 스칼렛 브라운. 짙은 브라운 컬러의 칠리안 레드 한방울 컬러인데 손등에 발색되는 컬러 감성 그대로 입술에 올라오고요. 에스프레소 브라운 컬러의 칠리안 레드 감성까지 느껴져서 따뜻한 커피향이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블랙루즈의 신상 <웃음> 웨어러블 벨벳 립스틱 다섯 가지 모두 발라봤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컬러들이 되게 맑게 올라가면서 또 너무 딥하지 않은 컬러들로 연출이 되니까 아, 이번 가을에 난 너무 딥한 컬러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약간 맑게 올라가는 립 컬러를 좀 올려보고 싶어 연출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시도하면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난 벨벳 립스틱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무거운 감이 있어서 난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웨어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